흐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 주식을 처음 접하고 할 때는 큰 돈을 벌 환상에 접근하죠. 하지만 대개 그 환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. 그럼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고자 하지만 그 조차도 쉽지 않죠.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하고서 다알것 같아도 그게 또 공부한 대로 안되면 공부해도 안되나 보다 하죠. 방법이 없나 보다 하다가도 인간이란 동물의 습성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하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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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잃는 것이다. 돈 버는 것이다. 세력들의 노름판이다. 베일 뒤에 메이저가 집에 조종하는 것이다. 등등. 다 자기 생각이고 다기 마음입니다. 누가 그러나요? 주식이 그러나요? 자, 저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주식이란? 뭐무모이다 물어보고 싶네요. 설마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식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?